안녕하세요. 넷플릭스 동구형입니다 마블을 대표하는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이 일본에서도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찰물로 제작되었으며 놀랍게도 마블 코믹스와 제휴해 만든 공식 작품입니다. 1978년 토에에서 제작되었으며 원작 스파이더맨과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는데요. 지금부터 일본 특찰물 스파이더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스파이더맨의 디자인은 이 작품이 나오기 1년 전에 만들어진 미국 TV판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만 가져왔을 뿐 원작과 전혀 다른 전개를 보여주는데요. 원작의 스파이더맨은 디자인 피터파크이며 평범한 게 특징이지만 일본판은 바이크레이서인 타쿠야가 변신합니다. 원작에선 돌연 변이 거미에게 물려 초능력을 얻지만 일본판은 스파이더 행성에 사는 외계인에게 힘을 부여받게 되죠. 그리고 원작을 파괴하는 시도도 많이 했는데요. 전용 자동차와 거대 로봇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설정은 마블 코믹스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죠. 유니버스를 다룬 작품 스파이더버스의 모습을 드러내며 일본 스파이더맨과 로봇 레오팔돈이 다른 세계관 스파이더맨들과 활약하죠. 액션은 미국 TV 시리즈보다 일본판이 좋다는 평이 많지만 일본 내에선이 작품을 흑역사로 취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정작 스파이더맨의 아버지 스탠리는이 작품을 무척 좋아하며 일본 스파이더맨을 보며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일본 스파이더맨의 성공이 슈퍼전대 시리즈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현재는 슈퍼전대에 로봇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스파이더맨의 거대 로봇은 당시의 파격적인 시도였죠. 스파이더맨의 거대 로봇 에오팔돈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슈퍼전대 시리즈는 거대 로봇 대신 가면라이더처럼 바이크를 타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스파이더맨과 가면라이더가 같이 등장한 적도 있죠. 포에이는 스파이더맨의 후속작으로 캡틴 아메리카를 제작하려 했지만 계약이 파기되어 배틀피버 제의로 대처되었습니다. 이전 슈퍼전대 시리즈에 없던 거대 로봇이 배틀피버제이부터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슈퍼전대의 전통이 되었죠. 이후 토웨이는또 다른 슈퍼히어로 실버서퍼와 문나이트의 판권을 획득해 후속특촬물로 제작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배틀피버제이가 성공함으로써 슈퍼히어로가 아닌 오인히어로 전자전대 벤지맨으로 기익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엉성하지만 스파이더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일본 특찰물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많이 달라졌을 것 같군요. 다음 편은 미국판 슈퍼전대 파워레인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